고생 많았다. 많이 먹어. 고생 많았다. 많이 먹어. 어머님도 항상 건강하세요. 어머님도 항상 건강하세요. 올해 건강한 자식 하나 더 알았지? 올해 건강한 자식 하나 더. 알았지? 고생 많았어요. 고생 많았어요. 많이 많았요요강하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건강. 건강. 하나 더. 하나 더.